네, 이거 지금 상당히 아픈 지한달 됐다고 하는데, 자, 우리 저, 우리 이웃 사촌이나 제가 이거 붙여가지고 한 20분 동안 있어 보겠습니 어떤 결과가 있는지 20분 뒤에 한번 봅시다. 네. 자, 이제 어떠세요? 아, 이거 되게 안, 설마 했는데 진짜 너무 안, 안아파갖고좀 신기할 정도네. 어, 신기하죠? <웃음> 네. 에, 이제, 이제 떼시, 떼셨다가 조금 있다가 또 붙이고, 이제 네. 작은 걸로 제가 바꿔드릴게요. 네. 네. 아, 어, 진짜 신기하네. 이게. 우리 들도 이거 또뭐 써보겠다고 그러세요. <웃음> 그렇죠. 네, 감사합니다. 인터넷에 내 블로그 올리셔도 되죠. 네. 네.